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네이버 검색 등록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이제 네이버 웹마스터 로그에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고 치시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랑에 노출되는데 여기에서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하시고 일반 홈페이지의 경우 사이트 추가에 여러분의 모두 홈페이지를 집어넣게 되면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굳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지 않아도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검색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검색 등록을 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준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검색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홈페이지는 검색 등록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모드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검색 등록을 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 노출에 들어가셔서 노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태그 입력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홈페이지명 뒤에 골뱅이 버튼을 넣어주시고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는 이제 따로 검색 등록을 하지 않고 네이버 검색창에 홈페이지명 그리고 골뱅이명으로 검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검색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검색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